다내거야 어? 음. 아, 잠깐만 아 먹다 내기 무거운 거 같지? 쓰레기 도 겨우 이거 사온거예요응1 음. 0 0리터예요50 50? 버릴 거 천지 같은데? 음. 다 쓰레기 같지? 응다내거야 음. 아, 9개 사이 모금이야 벌써? 아 그렇네 그치 이거 아. 하나 먹고 하나 갑자기 천천히 먹네 하나 둘셋 하면 외게 다같이 하나 둘 외쳐줘야지 하나 둘셋짜자짠 아! <웃음> 잠깐만 일단 세개기분 바꿔올게 3월 16일 이거 제조기간이겠지? 버리면서 얘기할까? <웃음> <웃음> 일단 이제부터 합시다 이거는 얼마 안된거야 얘는 다 반찬이에요 얘는 별로 없고요 안에부터 먹어볼까요 그럼? 안에부터요? 어 이거 먹을까? 엊그제 산건데? 이따 먹자 얘는 좀 오래됐는데 아직 살아있네? 아 <웃음> <웃음> 가도 돼? 으아! 아, 자꾸만 안 지켜. 말랑말랑해졌어. 피클됐다. 오이야. 그리고 이거 어떻게? <웃음> 다이어트. <웃음> 다이어트한다고 깝치면서 3 0만 원인가 4 0만원 내고. 이거 제조일자 같은데? 제조일자가 3월이어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? 18년 3월인데? 유통기한 어딨어? 알아야 할까요? 제품 상단 별도 표기된 일까지면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? 치킨 무 이거는 양회 6월 4일까지야 안 먹을 거잖아 얘는 얼마 전에 산 건데 뭔데요? 소고기 먹을 거야? 치맛살이래 됐지 아, 이거 어어 어디가 <웃음> <웃음> 어디 빨리 와 빨리 와 <웃음> 지금 괜찮지 좀 뭐가 내감추었어 이거 팬이 준거 아니죠 아니 내가 상관없어 <웃음> 그리고 이건 세핑인데 6월 17일까지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5월이에요 아 <웃음> <웃음> 까요 아직 마음이 준비 안나 내가 키우는 곰팡이들 애기들 잘 자라고 있어 <웃음>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해야지 언니 안 먹을 거면 버리든가 랩까지 써서 보관을 해? 냉장고 완전 열심히 쓰는 사람인 척하네 어. <웃음> 배달을 이렇게 해줘요 요즘에 이거는 한달전 한 달쯤인데 얘는 좀 넣기 무서우니까 터질 것 같아 어 요거트 5월 4일까지 이건 얼마 안 됐잖아 유통기한 7월 13일까지 내일 먹어 치워야겠네 한판더 있잖아 이거는 4월 25일까지 어쩐지 내가 이거기로 결합해 <웃음> 먹었는데 눌러붙고 대비 먹었는데 어떡지 그리고 얘는 얼마 안 됐어 6월 5일까지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근데 7월 5일이야? 다시 조명을 이거 이렇게 안에 이렇게 저거 언니 버튼 버튼 이거? 와 당근 버려 와 당근에서 싹 자라고 있어 아니 으 수박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사채 드실 분 선착순 다섯 명 당근 뭐야 <웃음> <웃음> 이상해졌어 당근이 불쌍해요 너거막 모자이크 하드는 거예요 <웃음> 이거는 이번 할머니 제사 때 가지고 온 음식들인데 버릴게요. 괜히 달라고 했어. 나 좋은, 나! 나 달라고! 하면서 갖고 오고 오고 이건 양파. 먹어도 될것 같은데? 얘는 돼요. 2019년 1월 23일까지. 많이 먹었지? 버터는 써도 되지 않아? 쓰던가. 아니요. 에 1월 1일까지. 못 냄새. 누구야, 이거? 나 케이지 왜안 먹는데? 평범이야 이거 2021년까지야 이거는 오~~~ 청도 많이 먹었네요 청은 들수록 맛있지 않을까요? 2019년 1월 22일까지긴 해어 어. 두고 먹을까? 아...아니... 이것도 겨울에 샀는데 보관 및 유통기간 냉장 7일 보관 <웃음> 겨울에 샀는데 지금 한여름이죠? 한번 볼까요? 근데 냉장고에 있어서 곰팡이는 안쓰였을거 아니야 모자이크 해야된다 아니야 <웃음> 곰팡이 아니야 이거? 근데 냉장고에 있어서 곰팡이는 안 쓰러졌을거 아니야 왜 자꾸 네 <웃음> <웃음> 아, 2020년 <웃음> 새거 확실해? 사는걸까? 응. 아... 2019년까지야 이, 11월 14일 궁금하고 있는데 왜 샀어? <웃음> 먹고싶어서 샀지 <웃음> 아 얘는 먹었네 같이 샀네 빵 <웃음> <웃음> 깨끗해 진짜 깨비울걸 언니 근데 이상태로 봐서 는 반찬도 멀쩡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쉿. 영상 보고 오면 어떡해 반찬해주신 분들이 <웃음> 어 이거 2019년 1월 26일까지네 고추장 2020년 2월 8일까지인데 얘는 언제인데 여기 뒤에 있냐 <웃음> 멸치볶음 <민> 오빠 미안, 청 여기, 자 자, 이거는 나사스을때 먹었던 호박즙여기다 <놀놀람> 버릴게요. 깨끗한데 옆엔? 깨끗하지. 방 뭐한 거야? 와, 이거 언제 끌까? 2019년 2월까지. 안을 열어볼까요? 아, <웃음> 음. 내봐요 이건 언제까지? 이거 일본에서 산거 같은데 이건 19년 10월까지인데 버립시다 얘도 버립시다 안 묻다 얘는 왜 도대체 왜산 거야? 내지갈비용 겨울 왜산 거지? 개 깝쳤네 2019년 8월까지 생기개깝쳤 <웃음> 뭐야 왜 샀지? 새우조게 버려 끝났어다 냉장고 정리 확실해? 응 피클은 먹는 거를 못 봤어 내가 19년 12월까지야 계란 다 버려야 되고 이거는 뭐야? 풀그레인 머스타드 아니야? 맞아 먹어? 새거네 2019년 6월 7일까지 진짜 끝났어 진짜 진짜 끝 진짜야. <웃음> 어? 이거 제조인자 아니야? 2통기야 하단 표기일까지 하단 표기일 여기잖아 <웃음> 나 이거 먹었어! 나 저거 먹었어 얼마 전까지! 나 내가 이집이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? 살았네? 얘를 사어 얘를 가져가. 근데 안 먹었어. 아, 이거 <웃음> 가져가. 아, 이거 <웃음> 이거, 뭐, <웃음> 이거 뭐야? <웃음> 냉동고를 냅니다 냉동고는 깨끗해 아빠가 얼마 전에 유통기한 가까운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이 가까울 수가 있어요? <웃음> 제주일 하고 2년 아님? <웃음> 야, 아직 살았어 얘는 소리 시끄러워 왜? 그래? 얼마전에 먹은 분만두도 사실 유통기한이 지난거 아니겠지? 아슬아슬하게 유통기한이 지났네 만두의 자존심을 지키다! 맛있겠다 먹어도 되지 않아 근데? 아나 <웃음> 어, 이상한거 본거 같아 왜? 빵빵 이게 <웃음> 뭐지? 뭐야 이게? 베라에서 시키는데? 아 2019년 1월째 주니까 아직 남았어 근데 왜 이렇게 빵빵하냐고 초코파인데? 멀쩡해 짜잔 왜 샀어? 먹을려고 우와 장야 작년에 산거 이건 유통기한도 없어 작년에 사고 바로 먹어야 되는 거라서 끝! 에템 아 이렇게 버려볼까? <웃음> 어, 아빠 부르자 아빠! 아빠 나와봐 제발 이제 멀레야 빨리 빨리 빨리 머리를 왜해 어, 멀레 있다며 멀레 있는데 머리를 왜해 이쁘게 <목소리> <목소리> 해야지 <목소리> 멀레가 있는데 이쁘게 해야지 <목소리> 뭔 멀레잖아 곰팡이 어? 곰팡이 곰팡이 나도 이거 다절려야돼 아빠 정리해서 어. 도와줘 터졌다고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쳐졌어! 아빠! 막다른 것못 떠들어! 뭐하러 지금 나왔냐? 어? 니네 지금부터 믹서기 되지? 응. 치워가지고, 치우고, 진작에. 가방 있지? 거잖 예. 오오이거해 가지고 좀이 한번 어호. 열것거더좀 챙기고. 다 이런 것도야. 같이 갖다나 그래야. 이 <목소리> 중요한 가방 같은 거. 엄마, 글로베리디 야, 소이 이거 가방 안 중요한 거 있으면 돼. 진짜 아홉시에 깨운다 아홉시에 깨운다 했다 응 일어날 거지? 어아니 왜? 왜? 나 일어날 수 있어 아, 안 일어날 겁니다 아, 보자. 이거 보자 이거 봐꿈 꿨는데 이삿짐 샀어 씨, 근데 일어나서 이삿짐으로 떴어? 아, 꿈 내내 이삿짐 샀는데 진짜 충격. <웃음> 완전 쎄 분명 버리고지 아, 네? 버리고 않았나요? 네. 버리고지 않았나요? 버리고. 석보가 고생했어. 석보가 고생했어. 어. <웃음> 이거 다 쓰는 건 아니죠? 그냥 샘플이죠? 네, 아니요 다써요 <웃음> 쓰는 거예요? 네. 네 여보세요. 아, 네 있어요. 드릴까요? 어 어쩌... 음. 이거는 여기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. 하나에 대고. 아휴. 거 끊어졌어. 테이프래서 포장이 좀. 아이스하있었 아이고. 아이고 빨치마, 빨치마. 여기서 하세요, 네. 여러분. 아이스박스하고. 이시 o 기의스프레스 발음 발음. o i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사람 사는 짓같 일단 부엌 이렇게 됐고요이리 와보세요 이쪽 안쪽으로 그럼 비밀 하우스가 있어요 이리 까만만 비밀 하우스가 있는데 냉장고가 옵션이 못 빼가지고 제가 냉장고를 여기 한개더 뒀어요 냉장고가 이렇게 두 개예요 여기는 반찬 비밀 창고 어때요? 그리고 여기 옷방이에요 여기 옷방 와 진짜 예쁘다 그리고 거실은 아직 정리가 덜 돼서 꾸며놓고 제가 유스타에 따로 올릴게요. 그리고 여기는 우리 고양이들 짐을 이렇게. 화장실 을또 어디다 둬? 여기는 안방. 안방 도좀 네, 비로예요. <웃음> 침대가 아직 안아서 그리고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화장실이 더 있어요. 거실 화장실 냄새나. 화장실이 많아요. <아니에요. 웃음> 여기는 제 화장품방 <웃음> 화장품방이 제일 커요 화장품방이 더 크네 손님은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아시겠죠? 여기서 이불 깔고 주무시면 돼요 끝! 화장품방이자 촬영방이거지 노답이에요? 네 언제 다 치우지? 이제 에이블리님을 소환해야죠 골뱅이 에이블리! 딱! 그럼 에이블리 딱 눕겠다 아안 할거지? 어 <웃음> 앱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예쁘지? 여러분 저는 이사를 마치고 이제 누웠어요. 이제 슬슬 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많이 서 있어가지고 다리가 좀 아파. 그러면 안녕 다도잘 되요. 이거 셀프 중.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.